동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엄청 추운데 괜찮으세요? 집에만 있잖아요. 그래도 집에만 있어도 쌀쌀한 거나 뭐 추위 느낄 만 하잖아요. 아, 어, 그렇지. 일 때문에 밖에는 나가는데 그 밖에 나가면 진짜 추워가지고 나는 추위를 추위를 엄청 타는 사람이에요. 진짜 계절 중에서 겨울을 너무 못 견뎌해요. 네. 그죠? 너무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그럼 선생님, 4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아요? 여름. 여름을 최고 좋아하고, 그 겨울은 너무 추워서 내가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어. 음... 추위를 너무 많이 타니까. 집 안에 있어도 추워서 전기장판 없이는 못 사는데. 음... 산에 이제 갈때 갈 되면 진짜 죽음이지, 죽음 완전히. 그때는 핫팩을 대량을. 근데 또 그런 것도 장비를 가지고 가지는 않아. 아, 진짜요? 어, 내복도 아니고, 아직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웃음> 감기 올리시면 어떡하십니까? 어? 그냥 감기약을 떨어뜨려 먹으면 먹었지. 아직은 내가, 뭐, 저기, 뭐야, 내복을 입는다. 뭐, 핫팩을 뭐 지니고 있다. 이런 건안 하지. 가오가 있지. 가오에 밀리면 안 되잖아, 아직. 그래서 가오가 있죠. 그래도, 그래도 가오가 있지. <웃음> 음. <웃음> 네, 선생님, 그럼 저희가 연예인 한번 가져왔는데. 네, 네, 네. 사주 하나 가져왔는데 봐주세요. 네. 자, 음. 여자분이세요. 음. 엄청 세네. 세요? 금을 금 금이 더덕더덕 붙어 있잖아. 우리가 오행에서 네. 뭐 수목금 뭐이토금 네, 네, 이렇게 그렇죠. 있잖아, 그지? 이 사람은 금이야 금. 금이 붙어 있다면은. 음, 엄청 강한 사람이지. 금은 대가 있잖아. 꼿꼿한 사람이지 음. 흐트름이 없는 사람이다. 흐트름이 없다. 꼿꼿한 사람이다. 음. 이제 했으니까. 대가 너무 너무 센 사람이지. 이 사람은 대가 이렇게 센 사람은 우리가 왜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아우라가 느끼는거지 그지. 강한 이미지가 팍 느껴지는거지. 음. 이 사람 사주가 강하니까. 음. 그리고 자기 고집이 굽힐 수 없는 고집을 갖고 있어. 고집도 너무 어마어마하게 쎄 고집이.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이야. 그게 자기 주관과 자기 고집이 꺾일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 했으니까 다른 사람 말에 놀아나거나 말에 뭐 기울이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야. 음... 무조건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경청을 해야지 자기가 사람 말을 따라가지는 않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죠. 여자가 이 정도 강하면 죄수다가리 없지 뭐. <웃음> <웃음> 여자가, 여자가 너무 강하면 제짜가리 없지, 뭐. 어느 남자가 근접을 하겠어? 근접을 <웃음> 할 수가 없는 거지. 너무 강하니까. 강한데. 근데 이 사람 마음을 놓고 보면 외로워. 음... 사랑이 그리워. <웃음> 그럼 사랑의, 사랑 얘기 나왔으니까 음. 이성훈은 어떤지? 이성훈이 그이 사람은 항상 사람을 기다리고 있잖아. 아... 사랑을 하고 싶은데 자기 눈에 차는 사람도 없고. <웃음> 이 여자의 귀가 너무 강하니까 이 귀를 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일반적인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지. 그럼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데 옆에 아무도 없는 사람 없이 보이세요? 아직 연한남은 보여. 어... 연한남은 보여. 그연한남이 뭔가... 결혼을... 아이 그건 없어. 아, 결혼은 없어요? 없어 없어. 자기 인생에 오차는 없다 이거거든. <웃음> <웃음> 자기 인생에 오차는 없대. 음... 그게 철두철미한 사람인거지. 음... 자기 인생을 놓고도 철두철미한 사람이지. 가끔씩 즐기기는 즐기되, 근데 자기 인생에 오차는 없다. 그게 오차가 없다는 건 뭐야? 시집은 안 간다. 결혼은 두번 다시 안 한다. 이건거지. 음... 그런거지. 음... 근데 이 사람 마음을 보면 복수에 칼날을 차고 있거든. 복수의 칼날이요? 복수의 칼날을 차고 있으면 이 사람이 실패를 했, 했든지 가정에 실패를 했든지 남자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든지 그것이 있어 이 사람이. 아. 왜냐하면 복수의 칼날을 차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 모든 꽃이나 모든 게 죽었다고 생각하거든. 아, 그럼 음. 한번 갔다 온 어, 갔다 온 거지. 아. 왜냐 복수의 칼날을 찼다는 거는 이 정도 나이면 있잖아. 음. 한번 남자로 인해서 크게 뒤었다든지 상처를 크게 입었다든지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족쇄가 차여서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할수 없는 사람이든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 사람이. 근데 마음을 놓고 보면 네. 이 복수의 칼날을 차고 있어가지고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해 이사람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해. 이 사람은 일평생 마음이 편한 날이 없어. 네. 모든 걸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거든 부와 부와 모든 걸다 갖춰져 있단 말이야. 근데이 사람은 있잖아 네. 마음을 내려놓고 산 적이 없어. 항상 긴장감 속에 살. 음... 불안감 속에 살. 긴장감 속에 산다. 이분 내년은 어떠신가? 내년 뭐 그냥 똑같아. 올해 올한 해나 내년이나 똑같아. 크게 움직이는 게 없는데 뭐 나쁘고 좋시고 뭐지 하시고 할거 어디 있어? 올해는 올해도 그냥 평탄. 어, 그렇지. 움직이는 게 없잖아. 거동이 없는데. 활동이 없잖아. 응. 응. 활동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지. 근데 마음을 놓고 보면 복수의 칼날을 차고 있잖아, 그지? 예. 근데, 마음 속으로는 엄청 있잖아. 누구를 저주를 내리는 것처럼 있잖아. 으, 마음에 이제 욕을 많이 해. 욕을 많이 해. 계속, 어, 좀그 대상자를 놓고 있잖아. 음. 계속 욕을 하면서, 어, 잘 때나 한번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음, 여자가 음. 오늘 월에 서리가 내린 것처럼 그렇게 돼. 오 그게 좀 해결할 수있을까그 마음을 해소라고 해야되나? 한 50년, 60, 60살 가면은 뭔가 어 해결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그쪽에서 미안하다든지 뭐 사과라든지 뭐 이런 거는 들어올 수는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봤을 때는 회복은 힘들지 여자가 지금 마음을 이렇게 끔하게 매어 있잖아 음... 깡깡 얼어 있잖아. 음. 이 사람 마음은 따뜻함이 없어. 차가워. 이 차가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인데 차가워. 인정이 없어. 모든 사람 인정이 없어. 그렇게 눈빛 하나도 있잖아. 사람들 때 따뜻한 눈빛이 가는 게 없어. 음. 이 사람 마음은 차갑게 음. 얼어 있는 사람이거다이 얼어있는 얼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음. 음. 사람이 인구는 많지만 이 사람 마음 하나 들여다보고 이 사람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 사람 마음을 챙겨주는 사람은 없다. 음, 음.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어, 홀로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지. 이 사람은 이 홀로의 사람이야 홀로. 주위에 사람도 붙이지도 않고 사람하고 소통도 안 하고 있고 이 사람은 그냥 차가운 마음에 차가운, 차가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모든 걸다 갖춰져 있지만 시주족 이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지. 음, 불행한 인생이야.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한들 뭐 하겠어. 그거는 그냥 그냥 하나의 그냥 가지고 있는 그냥 돈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지. <웃음> 마음이 따뜻해야지 그렇잖아. 그렇지? <웃음> 마음이 따뜻해야 되는데 마음이 따뜻함이 전혀 없잖아. 항상 긴장감 속에 있고 살얼음판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마음이 하루하루가 불행능하게 어, 지탱하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이분이 누군지 말씀드리고 물어볼게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고현정 씨 아세요? 고, 고현정이 그 나이 많은 여자 아니야? <웃음> 네 나이가 좀 있으시죠 음. 음. 그분을 갖고 왔습니다 아 그분은 그 신랑 때문에 복수의 칼날을 차고 있는 것같네한번 갔다 왔어요. 그거, 그 그지? 유명하신 음. 아무튼 뭐그 사람이라고 음. 한번 갔다 네. 왔는데 사람들은 왜 고영준 씨가 지금 이런 인기랑 뭐 사실 외모 관리랑 이런 걸잘 했는데 굳이 왜 사람들은 남자를 안만날까뭐 음. 이런 게 궁금. 족쇄를 찼어 이 사람만. 음... 마음의 족쇄를 찼기 때문에 네. 복수의 칼날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분노에 차 있는 거잖아, 그렇지? 분노에 차있는데 보란듯이 인생 즐기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성미를 굽힐 수가 없는 거야. 타협을 볼 수가 없는 거지. 그 사람인데 사과를 받든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없잖아. 자기를 하염없이 짓밟았다. 자기를 무시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차가울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사람은 웃음이 없잖아. 웃음이 없잖아. 웃어도 그냥 어 허탈한 웃음이지 어 정말 즐겁고 행복해서 웃는 얼굴은 아니잖아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거지 마음이 차가우니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인데 음. 세상 어느 누구를 갖다가 마음을 열어놓고 살 수가 있어 못 열어 이 사람은 마음이 얼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얼어있는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 자식이 있다고 해서 자식이 마음을 녹인다고 하겠지만, 자식이 녹이는 마음하고, 남자가 녹이는 마음은 틀리거든. 음. 근데 이 사람이 금에 금을 갖고 있잖아, 그지? 금에 금을 갖고 있으면, 모든 남자가 시시하게 여겨져. 음. 남자가 남자로 안 보이는 거지. 모든 남자를 다 시시하게 여겨지니까, 이 사람이, 이 눈이, 눈이 끌리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마음이 끌리는 쪽은 없다고 봐야지. 그럼 뭐 아까 선생님이 뭐 연안함이 보인다고 음. 했는데 그거는 그냥 애인 정도? 그렇지. 그냥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뭐그 어. 정도지. 내가 이 남자한테 뭐이 남자를 내가 데리고 살겠다. 이 남자를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거는 없다고 어. 봐야지. 음. 그냥 그렇게 즐기면서 살고 싶은면 없겠네요. 고인정 씨는. 그냥 겉할기만 하고 사는 거지 깊이 속 깊이는 없는 거지 겨... 속정은 없는 거지 다시 결혼할 확률은 별로 에이, 자기 인생에 오차가 없다는데 뭐. 음. <웃음> 일적인 면 조금만 여쭤볼게요 음. 일적인 면구현정씨 솔직 히 드라마 아직도 작년 작년에도 했고 음. 아직도 작품 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좀 이거를 좀이 사람 끝까지 해어 원룸까지 어, 끝까지 어. 왜냐면 그게 자존심이거든. 그 자존심은 못내려 놓거든. 음. 음. <웃음> 그래도 그 본인의 그 프라이드가 좀 있나 봐. 아이고 이 사람 굽힘이 없다니까. 음.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확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확고한 마음을 굽힐 수가 없는 사람이야. 어긋날 수 없는 사람이지. 철저하게. 너무 강해. <웃음> 너무 강해. 여자가 너무 강하면 네.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음. 자기가 삐짓고 들어갈 수 있게 있잖아. 조금 내려놔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리는 게 없잖아. 빈틈이 없잖아. 빈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왜 사람들은 나한테 차갑게 돼야지 라고 생각하거든. 아 본인은 몰라요? 모르지. 아. 본인은. 왜 사람들이 내한테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사람들이 왜내한테 친절을 베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지도 않은 건데. 아, 그렇구나. 음, 그렇게 너무 강직함이 너무 배어 있는 사람. 음, 이렇게 강하고 막 굽힘이 없으면은 구설도 있을 법한데. 이 사람은 구설을 만들지는 않자. 자기 인생이 오차를 만들기 싫으니까. 음, 근데 또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 뭐? 아 문제 되지는 않아. 그런 건 없어. 조심해야 돼. 자기, 될... 자기 네. 자기가 오차는 만들지는 않네. 조심해야 될 점도 없어요. 근데 뭐 사소롭게 사고수나 이런 거는 비치거든. 근데 그것도 사소로운 거니까 비켜나간다고 봐야지. 음. 음. 뭐 이슈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앞으로 뭐 조심해야 될건 없는 거니요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은 크게 뭐 자기가 원 자체 조심하고 사는 사람이어서 음. 이게 몸에 배어있잖아. 조심성이라는 게. 그러면 앞으로는 이 연기를 하면서 이런 뭐, 연기 대상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받을 수 있어요. 어, 상복은 상, 상복이라 그잖아. 네. 상복은 네. 내년 수에 상복이라 그되지 그건 있어. 내년 수에? 오, 내년 수에. 어, 드라마를 하면? 그런데 음. 드라마를 보러. 모를... 아, 내년, 어. 내년에 찍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선물이 들어오겠지. 상복이 들어오겠지. 그치? 아, 그 아, 후년에 받을 수도 있겠네 어, 후년에 이제 들어오는 어, 거지. 아, 내년에 네. 이제 뭐 활동을 해서, 네네네. 이제 그 다음 해에 가서 이제 뭔가, 음. 어, 들어온다고 봐야지. 음. 그렇게 이 사람은 규칙적인 삶이야. 음. 음. 규칙적인 삶. 너무 철저한 것도 사실. 어. 철두철미해. 규칙적인 삶이잖아. <웃음> 그리고 모든 남자를 비관적으로 여기는데, 이 남자, 이 여자가 남자를 쉽게 만날 수 있어? 쉽게 만날 수는 없는 거지. 그게 한번 뭔가 실패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내가 복수의 칼날을 음... 갖고 있다 그랬잖아 너무너무 너무 높은 사람이랑 있나요? 정용진 그 신세계 부회장이랑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그 사람을 또 만날 수가 있어? 그런데그 남자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사람이 어느 누구를 품에 안겠냐고 마음에 품지를 못하는 거지 이 사람은 버림을 받았는 사람인데 음... 버림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짓밟히고 자기를 굉장히 무시당하고 하대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어느 누구인테도 자존심을 회복을 못했잖아. 자존심을 회복을 못했으니까 자기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지 이 사람은. <웃음> 자존심이 그 하루를 치솟는데. 잘 그래도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지. 보면 다 갖춰져 있다고 하면은 부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 마음을 놓고 보면 너무 외로우니까 가난함이잖아. 그게 불쌍한 거지. 불쌍한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감사합니다. 너무 가난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은 좋아하는 배우 없어요? 누구나? 네. 난 소지섭이 좋아요 <웃음> 소지섭? 약간 우개인데? <의왼데? 웃음> 뭔가 연령층이 좀 있는 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나 온유 소지섭이지. 근데 장가가서 신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Ha ha ha.